얼굴 안 나오고 중간 보고 누구세요? 아니 저기 유저 아니, 누구세요? 유저, 유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오아 저는 오늘 여기 지금 간단히 양지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할 추석 특집 방송 바로 p c 방에서 마비노기 한 유저를 찾아라. 아마 듣자마자 실패를 예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과연 저도 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동네마다 마비노기 하는 유저는 한 명씩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일정을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일정, 이 큰길 따라 쭉 가면은 강남역이나고 신논역이나고 노현역이나고 신사역이나고 큰길 따라 쭉 가면서 PC방들을 직접 탐방하면서 제가 마비노기 유저들을 만나볼 예정이고요 자 벌써부터 엄청 걸으셔야 할것 같다 서울 다돌아야 할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웃음> 오늘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오늘 PC방만큼은 되게 풀로 차 있을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시작입니다 아 저만 찍을 거예요 일단 저제 얼굴만 찍을 거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전혀 문제 안 생기게 할 거고요 우리 밀레시아들은 다 형제라서 괜찮습니다 친구예요 친구 <웃음> 조용히 들어갈게요 쉬, 조용히 들어갈게요 어? 아 거기 있다 너뭐 방금 봤어? 방금 너뭐 맺힌 거야 오늘, 오늘 야근할 것 같은데? 이건 예상을 못했는데? 너무 없는데? <웃음> 배그가 일단 많고요 배그 배그 많고 레인보우식스 시즈가 보였고 그 다음에 메이플스토리가 보였어 피파도 있어 피파 심지어 자 1트 장기 컨텐츠를한달컨텐츠를 <웃음> 아니 오늘 PC방역이 꽉 안찼지? 양재 다음 에가 이제 뱅뱅사거리고 그 다음 에가그 다음 에 강남역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조기 퇴근한다 조기 퇴근 예상 방송시간이 2시간이었는데 원래 1시간 내로 찍고 조기 퇴근합니다 아우 가자 야 내가 이긴다 이번에 가자 화이팅 아이디 아이아이 진짜 개 아싸 게임 진짜 어 이쯤돼 옹 팀장님 빨리 옹 팀장님 지금 보고 계시다면 빨리 신분당선 타고 강남역으로 가주십시오 옹 팀장님 제발. 야, 한 명만 찾자, 제발. 진짜 인터뷰 안 해도 돼. <목소리> 저쪽으로 가면 강남이에요, 이제. 여기, 여기서부터 문게이트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일곱 번째 칠트 가면 칠트. 가자, 가자. <목소리> 야. 포트리스가 있다고 포트리스 아 이걸 누가 줬어요? 아는듯 시청자가 90명을 돌파했네. 평소에는 20명밖에 없었는데, <웃음> 이럴수가 약간 즐겨야겠겠습니다. 노인 코레방 한번 가자. 노인 코레방. <웃음> 밀레시 여러분들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아 오늘 마비노기 유적 찾기 컨텐츠 드럽게 박세네요 정말. 가자. 야, 59명까지 들어왔어 오졌다. PC방을 고생고생해서 8군데 가가지고 90명 오더이만 어? 노래 세곡 불렀다고. <웃음> 30명이 나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비율이 있지? 노래 한 곡에 10명씩 마이너스네? 내 방송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도 그냥 앉아가지고 편하게 먹고 놀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인생은 길고 내 이야기도 길어. 모젠 손! 지금부터 시작이야. 여기 이제 1번 출구, 강남의 1번 출구 보시면은. 보시죠? 아, 지 뭐, 요새는 뭐, 원픽을 해도 좋고. 네, 목표가 좀좋요 알겠어요? 이렇게 들고 야합다 이거 너무 어그로 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너무 잘 보이지? 왜 여기 계세요? 양티님! 양티님,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양티님! 그냥 꼬집집에 여기 계세요! 어, 뭐야? 와, 100명 넘었네요? 오, 야 마비동이 컨텐츠 100명이 넘는 이런거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마비동이 방송할때는 2, 30명 밖에 안오더 이만 어? 내가 그렇게 고생하니까 이제서야 나오시네 찾기 힘드네 얼굴 안나오고 중간보고 누구세요? 아니 저기요 유저 아니, 누구세요? 유저, 유저 유저 아 뭐야 제가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어디야 저기요 저기 닉네임만 아 튀었어 아니 <웃음> 소매 넣기 당했어 포칼이랑 물이랑 스위크 두개 주어있어 두 와아근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잘 먹겠습니다 다음엔 자전거를 좀 어떻게 데려오든가 하겠네요 가자 자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상자깡 끝났다 무려 5시간 20분 동안 방송한 끝에 양재역에서 신사역까지 걸어왔습니다 오늘 시청자가 그래도 최초로 1 2 0명이 넘었네요 마비노기 유저는 제가 결국엔 못 찾았지만 나중에 또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지역에 찾아야 되고요 PC방에서 마비노기 한유저 찾기는 이번 거 일단 끝난 거아니에요 하지만 포, 이게 실패는 아니야 포기는 아니고 다음에 또 다른 지역에서 도전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일단 이 컨텐츠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기회와 함께 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땡큐